안녕하세요. 포니 채널의 홍주정입니다 오늘은 등신을 만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 케이블로 할수 있는 그 시티드로우를 설명해드릴게요. 등을 이렇게 상부, 중부, 하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안쪽 그러니까 이렇게 상부 바깥에 3부 안쪽 중부 바깥에 중부 안쪽 하부 바깥에 항부 안쪽 이렇게 한6섯 군데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게 좋아요 타겟을 어, 얘도 충분히 6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어, 보통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다양한 말도 많고 여러가지죠 어떻게 해라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여태까지 배웠던 거다 맞아요 하는 방법이 다 대부분이 맞을 거예요 그만큼 얘를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건데 다양하게 하게 할수 있는건데 다 맞는데 대신 내가 등에 상부 중부 하부 바깥의 안쪽 중에 정확하게 알고 타겟을 정하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맞고 안 맞고 그 차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자 동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축 이 정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거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한 대로 다양하게 운동이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동작 때이 척추가 많이 움직이면 은안 돼요. 이거는 운동 불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각도에 따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은자 제껴서 했을 때는 상부쪽이 되겠죠 중부승부근가 이쪽 상부쪽이 많이 될테고 자 이렇게 위쪽 타겟이 많이 갈테고 한이 정도 옆에서 직각이 되게 직각이 되게 했을 때는 자 조금 더 아래쪽인 어 중부쪽 가운데 이렇게 조금 더 아래쪽이 단축이 되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주축은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으면 돼요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숙였다. 숙였을 때는 이제 이쪽 광백을 아래쪽까지 더 얘가 이제 신장이 되니까는 조금 더 아래쪽까지 할수 있어요. 여기서 늘렸다가 다시 당기고 늘리고 당기고 얘가 허리가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가슴을 피는 게아니에이 가슴을 가장 많이 실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짧은 예, 좁은 그립을 했죠, 좁은 그립.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쪽에 될수 있는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그립이니까는 안쪽으로 이렇게 짜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넓은, 조금 더 넓은 그립이 있으면은 좀더 바깥이나 위쪽이 돼요. 좁게 잡으면 이제 팔꿈치가 붙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광배근 활용도가 높고 안쪽까지 수축될 수 있는 각도가 생기는 그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에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이런 그립을 잡게 되면 얘가 광배가안 먹고 조금 더 위에 쪽좀 위에 쪽이 될수 있는 이런 그립의 운동이니까는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그리고 각도를 제껴서 중간 숙여서 다 되는 운동이에요 다 되는 운동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각도 정했으면 근육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기면 팔밖에 안 돼, 팔 밖에 안 돼요 팔 아니잖아요. 그죠? 우게가 등신돼야 되니까는 자, 무게랑 가까이 있는 관절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이쪽, 관절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통이 이렇게 제껴져야 이 등이 움직이거든요. 순서가 팔 먼저 잠기는 게 아니고 등을 서서 당겼다가 팔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때도 등이 펴지면서 팔이 펴지는 거지 이렇게 순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실수하는 거. 이렇게 팔로 당기면 이렇게 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 등이 움직이고, 팔 통으로 다. 그리고, 등이 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등이 댕겨지고, 등이 펴지고. 이렇게 시트 드론는 다양하게 할수 있는 이제 운동, 어, 충분하게 다 타겟을 여러 군데 등을 전체으다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 타겟 설정을 정확히 하는 거를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정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 나중에 제가 이거를 변형되서 하는 운동도 들 많이 좀 제가 또 콘텐츠를 올릴 거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변형되는 운동을 제가 또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티드로우 통원이었어요